네 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프라임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모바일로 우리 핸드폰으로 어떻게 거래를 할수 있는지 한번 설명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보시면은 어, 제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두프라임을 가입하시면은 ECN 어카운트 스프레드가 가장 작은 ECN 어카운트를 5천불이 아닌 1,000달러로 네, 5,000달러가 아닌 1,000달러로 가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링크를 사용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고요. 만약에 링크를 통하셔서 가입을 하신 후에 어, 1,000불을 입금을 하신다면은 마스터 클래스 FX 평생 회원권 또한 50%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1000달러를 입금을 하시게 되신다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바로 쿠폰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죠 자 우선 두프라임브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입금 후에 라이브 어카운트 혹은 데모 어카운트를 여실 수가 있는데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모 어카운트를 우선 예시로 열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어떠한 계좌를 선택할 건지 데모 어카운트에서도 ECN 혹은 s t n STP 스탠다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STP 보다는 ECN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CN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프레이드가 작기 때문에 좀더수익원으로 빨리 들어가는 어,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캘핑이건 스윙이건 어쨌든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STP 보다는 ECN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CN을 선택하신 후에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원하시는지 데모 카운트여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실제 금액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1000달러던 만 달러던 본인이 입금을 하실 그 금액 정도를 이제 예상하셔서 미리 데모 카운트모의 그 계좌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청불이면 청불, 만불이면 만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단 청불로 써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 하실 때 사용하실 비밀 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자, 적고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자, 이것을 다한 후에 보시면은 계좌가 새로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두프라임에 로그인을 하실 때 사용하신 이메일 있죠. 그 이메일 주소로 이제 두프라임한테서 이메일 하나가 옵니다. 혹시 받은 메일이 함, 어, 인박스에도 없으면은 스팸 메일함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핸드폰입니다 자, 핸드폰 준비해 주시고요 앱스토어에 오셔가지고 검색, 서치 여기에다가 M-E-T-A-T-R-A-D-E-R -E 클릭하시면은 메타트레이더 4 있죠 메타트레이더 4를 이제 저같은 경우는 한번 다운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구름 모양으로 나오는데 네, 이거를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핸드폰 바탕화면에 앱이 생겼죠 그래서 메타트레이더 4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뭐 노티피케이션 뭐 원하냐 이제 말을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don't a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뭐 별다른 뭐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로그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팅 아참 참고로 어 드로이드랑 이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어 약간 레이아웃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점 일단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글판이랑 영어랑 또 살짝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점또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팅을 와 주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메타트레이더4 iOS 데모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New Account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into an existing account를 클릭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는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한다는 거죠 클릭을 해 주시고 엔터 컴퍼니 올 서버 네임 여기다가 이제 두 프라임을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라이브 혹시 실계자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시면은 라이브 그냥 서버인지 아니면 라이브 투 서버인지 또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데모로 이제 열었기 때문에 두프라임 데모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에 적혀있는 그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917462이건제 데모 카운트 로그인 번호고요 비밀번호는 이제 여러분 아까 설정하셨던 비밀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인을 해주시면 은 제대로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되어서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세팅 보시면은 제 이름 써있고 두프라임 데모 써있고 그죠 가격도 이제 움직여야 하는데 보실까요? 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가격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어쨌든 자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가보죠 자 호주 달러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차트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막 줄도 있고 그쵸? 여기 뭐 RSI도 켜져 있고 이런 거를 나는 다 지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RSI를 쭉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X가 뜨죠? X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차트에서도 또 세팅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팅을 가지시고요 자 여기서 차트로 가줍니다 밑에서 세 번째죠? 차트로 가주고요 컬러 우선 컬러로 가줍니다 자 컬러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블랙홀 와이스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차트가 이렇게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선호를 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사용하시는데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다시 세팅 차트 컬러 오셔가지고 어 이제 그리드 색깔 바꿀 수 있고요, 포그라운드 뭐 이런 것다 색깔을 우리가 더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파란색이 좋다 그 다음에 불캔들 같이 파란색도 맞춰서 하면은 이제 차트를 가보면은 이런식으로 파란색이 됩니다 근데 또 검은색이랑 맞추니까 또 별로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파란색이랑 뭐 예를 들어서 주황색 한번 써봅시다 그럼 차트, 컬러, 이제 바다운 주황색으로 맞춰줄 거예요그 다음에 베어캔들도 마찬가지로 주황 색깔 그래서 차트로 가보면은 이제 이런식으로 나오죠 그쵸? 그리고 나는 뭐또이 그리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리드도 럼그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차트, 컬러, 그리드 여기서 바탕화면 색이랑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흰색, 세이브, 차트 가주시면은 이렇게 그리드가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그 다음 같은 경우는 거래를 이제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원하시는 페어를 터치를 한번 해주시고 트레이드를 눌러주신 후에 마켓 엑세큐션 있죠 요거를 이거를 제이 이제, 이제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은 바이리밋, 셀리밋, 바이스탑셀스탑 혹은 마켓 엑 t 큐션 n 이제 지금 바로 진입을 하는 거죠. 이 다섯 개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바로 진입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라사이즈는 우리가 뭐 일라스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라 이렇게 써주시고요. 스타무스는 현재 가격이 0.72418 뭐 매수로 진입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타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0.72 뭐 20으로 잡아주십시다. 타겟 프로핏 0.73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은 바로 진입이 되죠 자 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트레이드 페이지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현재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쭉 눌러 주신 후에 보시면은 클로즈 이제 닫기 모디파이 수정이죠 트레이드 차트 이렇게 뜨는데 자 차트를 눌러 주시면은 어 거래가 뜨질 않네요 다시 세팅 차트 트레이드 레벨 이거를 확인해 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안 뜬다 트레이드 레벨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오시면은 이렇게 우리 거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트레이드 페이지로 오신 후에 거래를 쭉 누르시고 예를 들어서 클로즈 클로즈를 누른 후에 분할 난 분할로 이제 거래를 닫고 싶다 그러면은 이일랏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0.5로 해가지고 0.5 해가지고 닫기를 해 주시면은 0.5만 남고 우리가 0.5를 이제 다은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스타블스를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쭉 눌러 주신 후에 모리파이 혹은 수정이죠 수정하기 누르시고 스타블스를또 바꾸실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0.7210으로 바꿔주고 타기 같은 경우는 0.728 그 다음에 수정하기 그러면은 수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냥 터치 한 번만 해주셔도 네, 이렇게 열기 닫기가 됩니다 그러면 은 열기를 하였을 때에는 이제 스타로스 위치, 타겟 위치, 그 다음에 차지 이제 수술료죠수술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맨 왼쪽 탭인 이제 코어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달러엔 터치를 하고 디테일 네, 상세 정보를 한번 보기를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자 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뉴욕 시장이 끝나고 아시아로 넘어갈 때 스왑이 붙잖아요 근데 어떤 페어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 위치에 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있고 또 돈을 잃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은맨 밑에 스왑롱하고 스왑쇼트 있죠 그쵸? 그렇죠? 스왑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러엔을 쇼트 즉 매도를 했을 때 우리가 내는 스왑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를자이 기준은 일랏 기준입니다 여러분 일랏 기준 그래서 일랏 기준으로 내가 일랏 진입을 매도를 했을 때 내가 내는 스왑 수수료는 1불 81전 하고 네, 1.81전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달러인을 매수를 했다. 그리고 뉴욕이 끝나고 이제 아시아로 넘어간다. 그럴 때 내가 내는 수수료는 44전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뒤로 나가서 이제 페어마다 다 다릅니다. 뭐 파운드 달러 한번 봐보죠. 디테일. 보시면 은 스왑쇼트 1.48전 스왑롱 1.37전 돈을 우리가 또 받는 것들이 또 있어요. 자 보시면 은 호주 셰프. 디테일 보시면은 스왑롱 32전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마다 그 금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값이 다 다릅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어 차트가 이제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페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추가를 해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검색 혹은 뭐 예를 들면 골드를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럼 메탈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골드를 추가를 해 주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골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플러스 포렉스 마이너 그럼 여기 보면은 US달러, 홍콩달러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은 바로바로 추가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또 CFD를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AMC도 있고 AT&T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두프라임 같은 경우는 포렉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CFD 주식이죠 CFD도 있고 퓨처, Future. 네퓨처도 있고 SP500 US30, US30 거래 많이 하죠. 그래서 US30도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크립토도 있네요. 그쵸? 비트코인, EOS, 이더리움, UST, 리플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프라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 쉽게 닫는 방법입니다. 트레이드 페이지로 오셔서 거래를 스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측에서 이런 식으로 스와이핑을 해주시면은 여기 체크 있죠? 네. 체크를 해 주시면은 바로 이창으로 넘어옵니다. 그다음에 클로즈 딱 하시면은 닫히죠. 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트레이딩 뷰에서 분석을 하고 진입 같은 경우는 에 모바일 MT4로 보통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